어서 성령님. 네. 이제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함께 다음 순서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교황님의 담아 말씀과 함께 담아 속에 들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풀어서 해설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교구의 김종수 아우스티노 주교님의 말씀을 청해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교님을 위자서고 가도록 했습니다. 미사를 방금 교무장 주임님 주례로 함께 이렇게 예, 봉헌했습니다. 어, 저에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어, 교황님께서 주신 이다마은 당황은, 다마우네에서 어, 주님께서 어,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좀이렇 예, 예, 인용하신 성사 말씀을 잠시 좀 묵상해 하며 전속다고 저한테 숙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실 교장 훈련님께서 강릇에 타기지 않으 교황님의 그 내용을 통해서 엄청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베네딕, 이 담아몬의 시 앞에 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베네딕 15세 교황교서 가장 위대한 인물습니다 전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저는 온 교회가 2019년 10월 한 달을 선교정신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대로 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10월 한 달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0월 한달 동안 정말로 교회의 선교정신에 대한 아주 소중한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평생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뜻으로 어, 내용을 봐도 네, 그런 뜻인데 아, 그 가장 위대한 일무간고 100주년 레랬으니까 100년 전이면 1919년이죠. 그렇죠? 그럼 1919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가까운 데부터 대운동성당 설립 <웃음> 얼마 전에 100주년 했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 대전문당이었죠. 처음에 생겼습니다. 앞에서나직 대운동 못나 100주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얘기하시는 상위운동과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상위 임시정부가 조직된 원년이되는 거죠. 상위 임시정부에 그리고 좀더 넓게 교황님의 베네이토, 그, 그, 그, 그, 100년 전에 베네이토 15세 교황님의 이 교수와 관련해서 이 교수의 그 내용을,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때가 언제였는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한 사람이라도 영세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그 피폐함은 정말 사람들 윤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고 그 세상에 복음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 상처를 상해 주고 위로해 주고 되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이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보다 본능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이는 비신자들 사이에서는 말로 하는 설교보다 모범으로 보이는 설교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삶에서도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로 반드시 말로 전해야 하지만 말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더 설득설득력이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1 0 0년 전에 내내 15대 교학님의 교수였습니다. 이번 세받고 파견된 이들 이런 제목으로 세상에,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프란체스 교황님이부르 특별정교회달 강화문에 네, 모든 교황님들의 교수나 이런 글들은 성경 전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시는데 주제에 따라서 특별히 더 당신이 영도에 두고 또 그때 묵상한 그런 성서 구절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이번에 그, 이 강화문 안에 교황님께서 성서 전반에서 당연히 영감을 받으셨지만 특별히 이 구절들이라고 그 안에서 언급하신 성서 구절이 열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열 구절을 인용한 그 말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더듬어 보는 것으로 어제 뭐 얘기를 다 다이하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에게 믿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베네이도5오제 교황의 전쟁 다음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세 분에서 이 양을 수천 가지 수만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황님은 이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열 명의 남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가다가 한 명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열 명의 치유를 받았지만 다 치대 은혜를 받았어요. 나머지 아홉 명은 치유 받은 것으로 만족했어요.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매어하고 이제는 주 치유는 물론 치유의 은원는 물론이요 늘그 치유를 해주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살게 됐죠.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유. 위로 사람을 도와줘 이런 일들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해도 해도 우리 입으로는 그걸 다할수 없으니 그것을 해주신 주님을 예수하는 일이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십자가 가있 하나는 인용하시죠 그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하신 말씀 알릉이들을 고쳐주고 죽음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범제받았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직접, 직접 도와주는 그런 일들 직접 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삶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복봉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해도 우리가 뭐 모든 걸다할 수가 없고 179는 주님이시니 주님을 어,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티모테보소 2장 사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뜻의 성서구절을 수백 구절에 이용할 수 있지만 어, 짧게 형님께서 당원을 쓰셔야 니까 이렇게 이두 가지 길을, 별부, 길을 이제, 그, 담아문의 앞부분에서 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사들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은총은 성사를 통해서 오죠 그렇죠 고해성사 성체성사 우리 집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로물 일곱대성사 다 평야성사 우리 성봉성사 성사, 다 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은총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성사들과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다로서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 나가야 될. 그 형제의 성사들과 형제를 통해서 나중에 하늘나다에서 완성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여 그 땅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정과 조국을 떠나서 세상 끝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로부터 파견된 이들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2000년 전 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명을 보내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마음을 불타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성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들에게 위에서 능력이 오게까지 성명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가 오순절날 성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정말로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복음이 그렇게 저, 교회가 생겼고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고 2000년이 조금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사와 형태로 이 세상에서 미기맛보 완전한 말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맛보게 되고 거기서 얻게 되겠지만 미 맛보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를 재촉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서 세 구절, 네 구절을 당신이 여는 것 같습니다. 미카소 5장 3절에 그는, 이건 메시아요 그는 주님의 능력의 힘, 힘이고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의 힘이고 옥자로 나서리 우리 예수님 목대 이 성들 보면 바로 메시아이며 하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언은 구약에서 미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종토하 남의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느님 아들로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 그런 영원한 생명, 그 사랑의 은총 그 모든 것을 세상 끝까지 이, 전하고 당신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래서 그하느님 주신 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 끝까지 가서 어, 전하는 이런 말씀, 그런 말씀들이 뭐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일장 팔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복음에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그 대조가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시고 붙잡혔을 때다 도망갔죠 보자.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안보이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성세에 뭐라고 했냐 유다인 모이게 모였어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리 거기 예수님이 여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 깜짝 어, 놀라서 도마받은 제자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니 더 이상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인들이 왜 무서웠겠어요? 잡아 주일까고그런 죽었다 사람 예수님을 보더 이상 죽음이 두지 않은 거죠 그렇죠? 죽음은 끝나는 줄 아는데 죽고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공상한 예수님이지만 자기들이 바로 상처의 손을 넘으면 토마서적인 것처럼 상처를 가지고 계신데 이전 예수님이 또 아니에요 이전 예수님이면서 이전 예수님이 아니에죠 그렇죠? 십자가상에 죽은 상처를 가지신 분이기에 3년 동안 공생활로 제자들을 가르쳐주신 분명히 그 예수님이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그러기에 이전의 예수님이여 동시에 이전에 완전히 다른 생명을 가진 제자들은 이전 생명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이 생명을 뛰어넘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는 바로 저게 되려라는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고라잡고 왔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봉을 전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바로 그것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봉을 전하때 세상 끝까지 교황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한없이 열린 마음과 자비롭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성인들과 신자들이 증언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제 그런 그렇죠 역사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는 전부 숭여하셨습니다 정말 기쁘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언을 받기 때문에 기쁘게 숭여하셨고 그분들이 성교를 죽음으로 성별를 하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세상 끝까지 아주 기꺼이 기쁘게 이, 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한지 얼마나 그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의 많은 성들과 신, 신자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님이 방화문에서 네, 그,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고림도 후서 5장 14절이 21절인데 이게 길이 가지가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 그렇 11절 14절 처음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 그칩니다 우리를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 그칩니다 어떻게 해서 움직이든 이 기쁨을 안에 가만히 두고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쁘 있으면 가만히 안얘기지못하시 어디 가서 도 얘기를 해야 시오 어디 가서 나가서 그리고 말하기 전에 얼굴에 다 보여요 얼굴 막.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물어봐요 뭐 좋은 일이냐고 물어오는만 말하기 전에 얼굴에 표현되고 그걸 누구나 표현하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죠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것은 저절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 말을 필요할수 있지만 나보다 저,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게내걸다 털어서 저 사람이 죽는 거 재물이든 그 뭐든 그 모든 것들 사랑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거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에, 때에 자식의 자녀면 온통 내가 다 자녀를 것과 똑같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그 기준이 상대방한테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기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히자, 내가 뭘 먹을까, 뭘 할까, 자존심을 어떻게 만나실까, 늘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놓고,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저 사람이 굶지 않게, 저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 받게 그러것서로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소중하게 보는 사랑은 비로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로부터 탈출하고 우리로부터 자유가 될 것입니다 성서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바로 구원의 다른 아주 구원을 표현하는 다 탁월한 다른 말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로부터의 탈출 자유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쳐서 바로 우리가 우리로부터 뛰쳐나가서 바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도록 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다쳤다면 치유를 해주고 뭐가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견딜 수 없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교황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는 아주 그 말씀 하십니다 교황인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받은 모든이가 선교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사예 그러니까 지금 평양실에서 나와서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 가라는 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두분받은 사람은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님으로부터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이라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길로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동심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성교사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가장, 가장 좋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면 내 삶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모두 성교사들 불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바로 에페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천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에페소서에대요 말만 딱 하다가 극단적으로 어, 주장하는 계신교의 약간 이단 같은 부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정서이죠. 빠른, 빠른, 이미 다정이 됐으니까, 노형안에도 구원받아서 다 구원받고 열으히 근데 이제 그런,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열려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는 바로 주님, 주님의 불신을 받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신, 나를 위서 죽으신, 내죄 때문에 죽으신 그품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사이지도 그렇게, 맞마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늘 기도 중에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그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바로 우리들이고 그래서 교황님은 저 천하 여러분이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도와라신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 세상 까지복무을 전하라 하는 것은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은 이미 이제 딱그 신앙은 섭수본 되어야 하지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 성령의 이름으로 올바른,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안에 보금대로 살고 전하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시야처럼 백가에 딱, 딱 들어있다고 이제 그황님은 확고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조를 시하는 시간이 아마 저한테 저희도 시간이 고민 거미 지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모자이크 성이 교황님께서 에서이용의 표시하셨던 성소 구절을 읽으해서아이번제럼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게 되겠다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봉고장 그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문을 거느장고 있는데 예수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에요. 부하다 시부하 시기 전에 공상 마을 중에 있던 예수님은 문 거느장고 못 들어오시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있어서 그런데. 인생을 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는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담게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처럼 사는 게 평화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수 없게 됐어요 그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려면 하느님을 담게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됐으니 이 죄를 희사해야 원래 하느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당신을 담게, 창조한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죄값마저도 당신이 치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우셨어요. 당신을 닮게 창조하는 네가 그 창조된 모습대로 살수 없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 치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죄값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당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랑으로 그렇게 죽을 때에 어떻게 대만 죄를 당신이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치워졌어요 다 치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다 함께 참여하신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죽으면 당신의 죽음의 힘으로 내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인간이 회복해야 될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아주 힘으로 속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계신 우리에게 안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완벽하게 될 도달해야 될 모습에 이르셨다 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당신이 누리는 평화를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서 아직 살아가죠 그쵸? 그렇죠? 진흙으로 사람 모양만들어서 어떻게 한사람이래 그렇죠 <웃음> 숨을 부어 하느님의 숨을 하느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다시 숨을 불어넣어야 돼요 바로 여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죽고 부활한그이 우리, 우리는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단어, 숨을 내쉬신다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이루어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주겠다. 부활 내, 내가 누리는 평화를. 너희들이 두려야 되니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창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은 인간을 창조한 하느님께서 그 인간이 죽게 되자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완전한 평화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평화의 재창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죠? 네.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교만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우리는 기가, 기쁘게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구원의 그긴 역사에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아주 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 아에시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어렵겠습니까 응.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은또 이만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다 죽을 목숨을 다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 했습니다. 그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중요하게 너무나 쉽게 중요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일 듯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느 높은 이 지상의 인간 관계 안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될 이유도 거칠어 보 살것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총을 그 사람이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누구 앞에서도 내가 자랑할수 없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 없는 그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기쁨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이 사람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주왕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제가 더위 고당 고난, 그랑운 책에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저한테 정해진 시간을 지금 넘었어요.